안녕하세요 작가 글리셉입니다 어떻게 독해질 수 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누가 여러분들을 어떤 평가절하 하는 게 있으면 그걸 참지 않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내가 어떤 도전을 하려는데 내 책을 써보겠다 한번 목표를 딱 잡았는데 주변에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가 무슨 니네 필력으로 니네 글쓰기 실력으로 무슨 작가가 될수 있겠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참으면 안 됩니다 내가 독해지려면 진짜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누군가 옆에서 야 너는 그니 네 깜냥으로 그 못한다 얘기를 할때 대부분이 참습니다 참다 보니까 내가 진짜 그걸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나를 스스로 같이 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발산을 해야 되는데 발산하기도 전에 자 주변의 어떤 기운 때문에 내 기운이 완전 쪼그라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누군가한테 평가절하 당할 그 상황조차 안 나오는 경우는 내가 무언가를 지금 도전하지 않고 있다는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라든가 나는 이걸 할 거야 이걸 한번 해보겠어 이런 시도조차 무언가 하지 않는다면 주변에선 내가 뭘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가치를 평가절하 해줄 그 기회조차 나한테 주어지지 않죠 그런데 나를 어떤 무시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내 꿈이라 생각하고 내 목표로 생각하고 또 달려들면 안 되겠죠. 저는 농구를 잘 못해요. 축구는 어느 정도 하지만 농구는 잘 못합니다. 자, 그런데 누군가 와서 나한테 야, 너 농구 왜 이렇게 못하냐? 야, 너 농구 숏왜 이렇게 못해? 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내가 야, 이 사람이 나가치절라 평가했네? 야, 이거를 내 기회로 내가 이 목표로 삼고 이 목적을 이어보자 농구 열심히 한번 해보자. 자, 이럴 필요가 없죠. 왜냐? 농구 잘하는 거는 내 목적, 내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누가 무시하거나 평가절하 한다고 해서 아득바득 이갈면서 시간 할애해가지고 그 목적에 내가 독하게 다가갈 필요는 없죠. 두 번째는 나를 봐주지 않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나하고 타협하지 않는 시간. 대부분의 어떤 결과물은 나하고 타협하지 않는 시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됐을 때그 결과물에 가까워지기 마련이에요. 밥 먹고 놀고. TV보고 이런 일상과 도전의 어떤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이건 일상도 아니고 도전도 아니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흐지부지 자 외부 요소를 차단하는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다 챙기고 모든 걸다 꾸리면서 내 목적에 다가가기 쉽지 않다. 내가 딱 정한 기간인데 가꾸만 누워버리고 싶어요. 조금 하다가 그때 바로 누워버리면 안 되고 한번더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진짜 지금 눕고 싶고 진짜 피곤해서 누우려고 하는 건지 이걸 그냥 회피하려고 하는 건지 내 목적이 지금 희미해지고 있지 않은 건지 세 번째는 목표하고 목적을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책을 써보겠다 하면 내가 80페이지, 100페이지 되는 분량을 내가 한 번은 맞춰보겠다 하면 이건 목표입니다. 내가 기계적으로 써서 그 목표를 맞출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독해지려면 목표에서 목적으로 한번더 뛰어야 돼요. 글을 쓰고 분량을 맞추는 건 목표입니다. 하지만 목적은 내가 내 책을 서점에서 만난다. 한번 내 이름이 적힌 책을 서점에서 만나겠다. 작가가 되겠다. 이건 목적이 될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목표에만 생각을 하고, 아우, 이 지겨운 거, 이 몇십 장 쓰는 거 내가 목표대로 써놓은 거 이것만 맞춰버리면 목표 달성한다. 자, 이건 굉장히 1차원적이죠. 자, 그 목표를 내가 이뤘을 때 어떤 목적도 이룰 수 있을 건지 상상이 될수 있어야 돼요. 10kg 빼는 거 목표입니다 10kg 빼는 거 목표지만 여기에서 한번더 독해지려면 10kg 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실익 진짜 이익 사업자 등록증을 내 가지고 몇달 안에 내가 매출을 올리겠다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 이건 목표죠 하지만 여기에 목적이 들어가야겠죠 내가 그 돈을 벌어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무엇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디지털 노마드처럼 노트북 하나 가지고 여행을 다니면서 일을 할 것인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목표는 그냥 발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없고 목표만 있다 보면 자 1차원적인 거에만 매몰되다 보면 동기가 약해집니다 여러분들 독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독기를 품고 태어납니까 평가절하하는 상황을 일부러라도 만드세요 나를 봐주지 않는 기간을 절대 타협하지 마세요 1차원적인 목표에 매달리지 말고 표를 넘어서는 목적도 무조건 만들어야 어떤 결과물에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